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명한사 노랑잠삼입니다. 제가 이 무명한사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야기하자면,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이제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게 항상 느껴지는 건, 생각과 현실은 다르죠.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의 성격에 맞는 영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앞에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이제 그금영한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보다는 그냥 저 도랑잠수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주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도서 리뷰를 꾸준히 썼었거든요. 그게 아까 확인해 보니까 백한 3 4 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한참 열심히 쓰던 당시에는 그 아는 분들이 책을 내신 분들 이몇분 계셔서 그분들이 저한테 책 보내주시면 그 리뷰도 써주기도 하고 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그 도서 리뷰 영상 찍는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해서 어, 도서 리뷰 영상도 좀 많이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못 잡고 영상들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그 가운데 이제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차라리 채널 이름을 바꾸던가 노랑잠수함에 뭐 항해일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던가. 근데 그러기는 또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 하나는 좀 힘을 빼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언가 가대한 강의를 경험하면서 내가 쌓은 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시간방진 얘기죠. 30년을 시시하게 무명왕서 살아온 놈이 뭔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그냥 제가 강의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아, 저 사람 전에도 있었구나 라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첫 번째 영상이고요. 음, 오늘 할 얘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자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나더라고요. 아, 맞다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분부분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왜 노랑점점이라고 이름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과 약간 겹치기가 겹치니까 아마도 이야기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9년 12월 27일, 28일 그때쯤에서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딱제대로 하고 나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개인용 컴퓨터가 대사가 되는 시절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윈도우는 당연히 없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내놔서 그 IBM 호환기종에서 MS-DOS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일단 기초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실습하는 거는 터미널 연결해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이제 코딩도, 그 코딩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펜으로 일일이 쓴 다음에 보고 차이핑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개월씩이나 전기과정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도스, 그 컴퓨터 사용 방법 자체만 배웠고, 코골포츠랑 어셈블리 이거는 뭔지 개념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중견기업들의 그 전산실에 취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못한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 를공부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고그 시기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컴퓨터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사 전산실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그만둘 순 없고 누군가를 좀 소개시켜서 그 자기 대신 할수 있겠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 문제 제대하고 얼면안 되고 배우고 있고 이러니까 아르바이트 삼아서 해보면 어떻겠어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서 하는 얘기가 어너 지금 어차피 컴퓨터 배우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다고 어난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모든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봐. 검사 한번 해보면 좋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 사실 요즘에는 동네에 그런 이제 조그마한 컴퓨터 학원이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기코테야 뭐 유치원 정도들 말고는 뭐 태권도장 이런 것들 말고는 뭐 컴퓨터 학원이 뭐니 이렇게 작은 규모의 동네 학원들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학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도 조금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냥 아는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일단 동네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강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면좀더큰 데로 옮기고 큰 데로 옮기고 이렇게 커나갈수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거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었고요 그때는 물론 민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여기가 컴퓨터실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컴퓨터실은 16비트 XT 컴퓨터가 있었고 이쪽 컴퓨터실은 8비트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16비트 XT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도스 뭐그 다음에 베이직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8비트 컴퓨터는 사실 이제 실습을 할수 없을 만큼 구형 컴퓨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팩 자트 써놓고, 일찍 오는데 거기 앉아서 게임하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자기 수업 시간 되면 이쪽 방으로 건너와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요렇게, 이제, 몇 달을 했었고, 오래 하진 않았고요. 한,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생각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 제가 이 이후에, 그 정식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초등학생들대상이고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같이 놀아주는 정도의 느낌이었기 었 때문에 한 2, 30분 실습하고 그냥 같이 가서 게임해 응. 그럼 애들 이제 좋다고 가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선생님하고 부르면 왜? 이러고, 이거 게임 안 돼요 이제 그거 해결해주고 이런 생활이었으니까 사실 힘들 것도 없었고 그랬었죠 그런데도 몇년 지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저한테 배웠던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연락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었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누군가 가르친다는 게꽤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기억도 나고 합니다. 제가 첫 강의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그만두면서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했는지 컴퓨터 그래픽 공부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거길 그만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길 그만두고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진로가 바뀐 그런 계기가 됐었죠. 어쨌든 제가 만일에 그 당시에 그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몇 달간의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그 이후에 정식으로 강사가 되는 그런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좀 덜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사람들 보고 되게 막 낯도 많이 가리고요 되게 심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초창기 때 강의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없었으면 강의하겠다는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요즘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작가너 언급했습니다만 동네에 있는 작은 컴퓨터 학원들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거의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해봤자 조그만하게 뭐 음악학원들,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기술을,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사회적으로,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 문화, 지역 교육의 어떤 그런 토대가 싹 바뀐 건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IMF 터치고 난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워낙에 이제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이 직업전문학교를 강화를 하면서 이제 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자격조건이 안 되는 그 교육비 지원사업의 조건이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학원들은 못 살아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규모를 키우자니 돈이 들어가고 규모를 키우지 않자니 최다 직업 학교가 떠나버리니까 이 수강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점차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학원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러면서 사회교육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방향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게 이제 고시기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 옳은 방향이니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판단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했던 제 입장에 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작은 규모의 교육기관들 그런 작은 학원들이 없어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 하게 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사회교육에 대한 비판?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처음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짤막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왕사 노랑감선이었습니다.